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요내 상대방에게 어떤 실망스러운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지금 혹시 이런 남자는 걸러야 되는 건지 만나도 되는 건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썸을 타면서 마음이 두근거렸고요. 서로의 마음이 통해서 연인이 되었어요. 그렇게 연인이 된이유는요또 한동안 너무 즐거웠어요. 아마 처음에 연애를 할 때는요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자꾸 커지다 보니까 장점들만 눈에 보이게 됐을 거고요 혹 약간의 부족한 부분들이 보였어도 그 좋은 마음 때문에 잘 덮여져서 문제없이 연애를 해 오셨을 거예요 그러다 어떤 순간이 되면서부터 슬슬 상대방이 좀 식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나는 내가 예민해서 그런가? 이러다 말겠지 라는 생각으로 잘 견디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요 뭔가 내가 불편한 느낌이 드는 조금 마음에 걸리는 행동들을 해 온단 말이죠 당연히 나도 점점 이 사람이 그렇게 좋은 남자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 남자를 걸러야 되는 걸까 아니면 만나야 되는 걸까 하는 고민을 하시게 될 거예요 문제는 쓰레기인 게 분명한 남자라면 이걸 몰라서 못 걸러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람을 폈다면 요 누군가에게 조언을 듣지 않아도 이미 내 마음속에선 쓰레기인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잘라내려고 이미 마음의 선을 정하셨겠죠 또 툭하면 잠수를 탔던 행동들을 봐왔다면 이미 마음속에선 헤어질 준비를 하고 계실 거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남자는 걸러야 되나요? 라는 질문의 핵심은요 내가 걸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헷갈리는 경우라고 할수 있겠죠 남친이 여사친과 카톡을 하는 걸 걸렸어요 늦은 밤에. 남친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술집에 가다 걸렸어요. 남친이 내 외모에 대해서 지적질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톡을 보냈는데 톡에 답장이 자꾸만 늦어져요. 내가 전화를 해서 부재중이 떴을 텐데 그걸 확인하고 나한테 걸려오는 전화가 점점 늦어져요. 데이트를 점점 적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앞에서 말한 어떤 경우든 여자 입장에서는 그리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이런 행동들은 상대에게 마음이 떠나고 있는 것을 느끼게 하거나 환승을 준비하는 것처럼 느끼게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나에게 보여 왔다면 이 사람을 걸러야 되는 게 정말 맞냐는 거죠 우리는 공식처럼 이런 남자는 걸은 게 맞아요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내가 이 남자를 걸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진짜 이유는요. 걸러야 될것 같은 느낌을 나에게 주고는 있는데 또이 사람이 평상시에 나한테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여자친구와 톡하는 걸 나한테 걸린 적은 있는데요. 평상시에 나한테 참 잘하기도 하고요. 데이트도 자주 하고 싶어해요. 또 거짓말을 하고 술집에 간 적도 있긴 한데 나한테 평상시에 너무너무 잘한단 말이죠. 데이트를 예전처럼 자주 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미안해하기도 하고요 한번 데이트를 하면요 내가 황홀할 만큼 참 노력을 많이 해준단 말이죠 내 외모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도 있는데 막상 내 얼굴을 보면 예뻐 죽겠다는 식으로 늘 칭찬하기 일색이거든요 예를 들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이야기를 만들어 본 건데요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헷갈리는 거겠죠 어찌됐든 결론은 내가 이 사람을 걸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인데요. 만약 걸러야 된다면 라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정말 이 사람이 걸러지는 걸까요? 혹은 계속 만나야 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이 사람을 계속 만날 수 있는 걸까요? 걸러내기로 했다면 내가 그 사람을 걸러낸 이후에 이 사람이 내 마음속에서 정말 싹 지워지겠냐는 거예요. 또안 거르고 이 사람을 계속 만나기로 했다면 내 마음속에서 이 사람에 대한 불만이 하나도 없겠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만약에 이 사람을 걸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꾸 고민이 되신다면요 정말 이 사람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찾든지 난이 사람을 완전히 지울 건지 아니면 사실은 이 사람이 이 부분을 정확히 좀 고쳐줬으면 하고 바라는 건지 내 자신과의 대화가 먼저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대를 걸러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는요 분명 내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조금 화가 난 상태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순간일 때 나는요 내 감정이 정확히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 됐건 내 마음은 좀 격해진 상태다 보니까 성급하게 걸러야 될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결정한 후에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걸러내기로 다짐하신 거라면요 내 상대방이 어떤 의사를 밝혀오든 나는 정확히 내 상대방을 내칠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나한테 매달려도 상대방을 차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어떤 변명도 들을 필요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르기로 해놓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오는지 궁금해하고요. 그렇게 상대방이 뭔가 말해올 때내 마음이 흔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할내 자신을 나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내 불안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의지하기 위해서 내 상대방을 걸러야 될 사람인지 말아야 될 사람인지를 물어보는 걸 수도 있겠죠. 내 감정은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뭔지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감정이 먼저 올라오고요 그 감정에 휘둘려서 상대가 고쳐주지 않는 모습이 연상될 거고요 또 그런 상대를 내가 고칠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결국 또 힘들어질 거니까 또는 상대가 고칠 때까지 내가 계속 요구를 하다 보면 상대가 먼저 지쳐버려서 나를 포기하게 될까 봐 그러면 또 내가 먼저 차일 수도 있으니까 애초에 내 상대를 내가 걸러내야 될 사람인 것처럼 쓰레기인 것처럼 그를 또는 내 생각을 몰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말로 걸러야 될 사람이 없다는 라 이야기가 아니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내 연인을 자꾸 걸러야 될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요 내가 헤어질지 말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요 내 기준에 걸러야 된다는 판단이 쓴다면 요 그건 분명 걸러야겠죠 근데 그 뒤에는 요그 행위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되거든요 그를 거르고 나서 내 마음에서 그가 전혀 생각나지 않고요 그를 생각하면 정 떨어지고 소름 끼칠 정도로 내 마음이 차가워질 수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걸으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잘안 된단 말이죠 처음엔 걸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으로 시작된 건데 나중에는 요내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을 고민해야 되거든요 만약 내가 그를 거르고 나서 내 마음이 좀 힘들어졌을 때 나는 그가 나를 힘들게 했다고 그를 비난할 거고요. 그렇게 비난을 했는데 나중에 그가 다시 돌아오려고 한다면 그때는 또 필요하긴 한데 받아주기가 또 민망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걸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생각하는 것도 분명 중요하지만 그 걸은 이후에 혹은 거르지 않은 이후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지 그것까지 조금 디테일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걸러야 될 대상이 불쌍하거나 정이 있어서 그게 걱정돼서 한번더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를 위한 용서가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진지하게 한 번은 더 기회를 줘 봐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 가는 연애예요 하지만 나는 요 분명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해서 이 연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라는 말은요 결국 나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내 상대에게 걸러야 될 모습이 보였고요 그게 고민이 된다면요 이 사람과의 관계를 최악의 경우까지 한번 몰아가 보세요 그걸 디테일하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걸러야겠다는 라 생각이 든다면 상대방에게 한 번쯤은 아주 강하게 요구를 해 보세요 고쳐줄 것을 바꾸어 줄 것을 요구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한 번의 기회를 나를 위해서 줘보는 거죠. 그런데 혹 그가 고쳐주면 좋은 거고요. 그가 못 고치게 된다면 나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다 생각해보고 한 거니까 크게 아프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를 걸을지 말지도 내 몫이고요. 그를 걸러낸 이후에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도 오롯이 내 몫이니까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